안녕하세요 서영아가 최현욱입니다 지금미무영으 가가지고 좋았던 전시회한 개도 없어요? 맞지아딱없다며날뻔뭐하던좋았고뭐 뭐가 갔을 때 사람들 많았어요 응, 많았어 진짜 우리나라 대박 전시였어, 뭐, 아 전시야 저 이번에 갔다 온거 토스트 모던한잔 토스트 모너? 고양 아, 아람무리응난 너무 감동이었어 그래? 전보다 원작들을 볼수 있어서 수 좋았고 그 원작들의 감동이 다른 거 봤을 때의 감동보다 난 그게 더 좋았어 왜냐면 응. 어 거기 그게 누구더라? 아저 생각 안해 근데 들어. 어딱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걸딱 보면 이제, 그 애기를 안고 있는 그 친구가 나를 쳐다보는 모습이 와나 너무 가벼운 눈에 왔어 애기를 안고 있는 그 친구가 쳐다봐 또, 사진을 못 찍어서 좀 아쉽더라 원작이다 응. 이름 생각이 안나네 가셨어요? 네가어요 어땠어요? 좋죠 좋고 그러니까,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. 맨날 보다가 이제 원작이기 하고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유명한 좀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보다도 그런 그림들은 좀 많이 볼수 있었는데 오.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름을 검색해봐야지 않은 그 사람인데. 불 개로. 무게로 아. 근데 네. 오, 그런 작품들이 좋더라고. 이거. 어. 응. 어? 이게 누구지? 나 이거 아는데? 아, 제 이름 이름 뭐지? 어. 갑라 갑자 기가 나네 이거. 네, 이거 누군지 알아요, 선근 네, 이분이 이 응. 여자를 많이 그렸던. 난 진짜 나이이 이 여자를 보면 아, 좀 볼다니. 조반니 몰다니 여행의 출장. 어, 이거를 모면다 너무 감명을 받았그 사람 좀 뭐지? 그그 그 여자 안자카 댄스 좀 있어. 그 어. 그거를 그, 그 진짜 좋아. 아 음.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. 와. 나를 만 움직이는 것 같죠? 너무 크요. 그림 진짜 크더라. 그 정도 그래야죠. <웃음> 이 천장에다 붙여놓고 싶더라고 천장에다 <목소리> 화장실에 보내놓고 싶다고 화장실에 저렇게 크려면 집이 엄청 커야 되는데 <웃음> <목소리> 야이두 개로의 이 눈빛이 음. 와 진짜 두 개로잖아요 그러니까 열람 두 개로 가다니까 말로만 들었지 음. 신뢰로 보지 못했잖아. 부괴로잖아요 괜히 부괴로우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 진짜 만져보고 싶죠? 어 진짜 만져보고 싶었어 부괴로우죠 우리 그때 했던 거 그거 뭐지? 저거 저, 단테 저고 침묵? 신고한테 해서 막 둘이 싸우는 거. 응응. 음, 음, 두그 그림. 저 오르세 미술관 있어. 그거. 이제 코너가 끝나야 가서 보지 뭐 치고. 아미 오세 미술관 갈 뻔했는데. 진짜 가면 꼭 보세요. 진짜 멋져요.